안녕하세요. <웃음> 네, 해살미남 어, 인사드립니다. <웃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음, 그 유치원에서 불렀던 동요가 생각납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자, 이 노래처럼 제 소원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고 전국방박공권에 제 얼굴이 방송으로 되고 있네요 이 모습을 저희 부모님이 보셨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보셨으면 아마 음, 우리 아들 참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쵸? <웃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박수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어, 좀 있으면은 설 명절이잖아요. 설때 선물해 드릴 그 쌀, 사, 선물 세트와 그리고 잡꽃 선물 세트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선물, 그 소개해 드릴 상품은 요 수양미. 주로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상품이에요. 고수하고 구수하고 저 찰진 쌀이어서 주부님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아버님들은 여기 어, 맵쌀 중에서 가장 찾진 백진주쌀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아버님들한테 선물하실 때는 백진주쌀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작곡 선물 세트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고급스럽게 선물 포장을 해드려서 보내드리는데요 이렇게 한복 원단으로 보자기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어, 낱개로는 이렇게 포장이 되고요. 네, 이렇게 세개 세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진주 수양미 말고 다른 쌀도 원하시면 탑 배송 가능합니다. 뭐 고시갈이, 뭐 찰진산 미호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호남미 행복이든 경기미 모두 가능합니다. 뭐 선물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홍삼도 있을 것이고 고기도 있을 것이고 뭐 과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쌀을 선물해야 되냐 뭐작곡 같은 거왜 선물해야 되냐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선물은 아무거나 선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을 선물로 해 드려야 되니까 네. 어 다른 것들도 뭐그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이 쌀은 아 의미가 큽니다 어, 여러분 돌잔치 때 많이 가보셨죠 돌잔치 때그 돌상에 어떤 것들이 많이 놓아 있죠 뭐마패 돈, 아니면 또 어, 판사봉 이런 것도 있고 그 중에 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쌀입니다 여러분 <웃음> 쌀은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 중요한 돌잡이 상에 올라갈까요 어머나 아이고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어, 방금 그 화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조정 좀 했어요. 그 쌀은 그 유복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판소리에도 보면 흥부가 어, 박을 탈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쌀하고 돈이에요. 그 쌀은 어, 이제, 판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흥부가 이제, 박을 땄을 때, 쌀하고 돈이 나왔을 때, 헉, 지금 로또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로또 받은 것처럼 아주 좋아하는 걸 느꼈, 보셨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로또인데, 요 맛있는 쌀이 선물해서 부모님한테 딱 갔다. 그것도 받았을 때그 부모님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좋은, 의미 있는 쌀 선물을 해줬구나. 로또 맞은 기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얘야, 내가 선물 잘 받았다. 이렇게. <웃음> 그쵸? 근데 드셔보시고 전화하셨으면 아마 더 좋은 말이 나왔을 거예요. 자, 다 일반 쌀이 아니에요. 좀더 고급지고, 혼합미가 아니고 단일미로 포장이 돼서 맛있는, 고급쌀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의 품종으로, 하나로 포장이 돼서 나가는 백진주 수양미. 이렇게 저희가 선물, 쌀 선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쌀 선물 받는 것이, 어, 어떤 의미인지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려면 뭐부터 하죠? 네.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집밥은 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 같이 먹죠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은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밥 한번 먹자 라고 하는 건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구, 약속을 친구들하고 잡을 때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약속을 잡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유대감을 갖 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밥. 밥은 쌀입니다, 여러분. 유대감을 갖기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여러 가지 있지만, 쌀을 이번 명절에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어, 그래서 쌀을 뭐, 거래차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선물해 준다는 거는 유대감을 같이 갖고, 갖자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또 더구나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집밥,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전 시대랑 지금 이후 시대를 많이 바꿔 놨잖아요 그래서 어 재택근무도 시작했고또 직장관도 많이 바꿔 놨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그전 멀리서 집에서 떠나서 이제 멀리서 한 장기간 일을 하는 그런 직업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 예전에는 돈이면 돈만 벌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많이 깨닫게 되었죠 <웃음>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집밥하면 어머니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난 집밥 싫어 <웃음> 저 양사람도 그래요 어, 난 배달이 좋아 배달 시켜 먹자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밥달라고 그러면요 집밥을 해줘요 여보 <웃음> 그러면 안돼 <웃음> 제가 예전에 50플러스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어? 어? 어머, 감사합니다. OS, OAS님, 명절 선물을 딱인는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웃음> 제가 귀엽나요? <웃음> 아, 이 제가 그 덧글을 이제야 봤네요. 오늘 첫방이어서 거의 연습 삼아 하고 있는데, 어머나, 어머나, 이런 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네, 50 플러스를 다녔었던 적이 있는데요. 은퇴 50 플러스는 이제 은퇴 하시 준비하시는 분이라든가 새로운 직업을 찾는 분들이 거,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뭐 취미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여가 시간에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재취업이라든가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하는 그런 평생 학습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네 <웃음> 고맙습니다. 그 거기에 요리 강좌가 있어요. 은퇴하시는 분 중에서 뭐 직, 그 식당을 또 차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 그 다른 취미로 요리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남성분 중에서 남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은 내가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 이 요리 강좌를 배우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것은 본능이에요, 여러분. 자,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죠. 네. 어, 그런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재료를, 재료로서, 요런, 백진주 다시 한번 <웃음> 추천드려요. 찰진 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백진주 쌀, 그리고, 구수한 향 나고 맛있는 찰진 쌀 원하시면 여기 수양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음 거기서 또 배운 건데 인생 그래프 아시나요? 네, 이렇게 어 음, 가로축은 그 나이 때 그리고 세로축은 그, 행복도를 수치화해서 자기가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만드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10대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20대가 더행복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30대 뭐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러네요. 근데 요, 그, 이 인생 그래프를 보다 보면, 어 공통점을 발견할 때가, 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로 어떤 때냐면, 자기가 행복했을 때는,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그걸 느껴요. 네. 어, 누군가가 뭐 나를 내가 어, 아무 걱정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 도와주고, 그런 일상적일 때가 행복했을 때구나. 네. 어, 그 예전 파랑새 동화 아시죠? 파랑새가 이제 그 행복을 찾는 거잖아요 남매가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멀리 나가서 막 찾지만 결국 못 찾아가 집에 딱 왔더니 집에 그파랑새가 있잖아요 일상이다 보니까 익숙한 곳에서 뭐 감흥을 못 느끼고 뭐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뒤를 딱 돌아보면 살아왔던 그때 중에서 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지냈던 그때가 가족, 바로 행복할 때다라는 것이 그 교훈이잖아요.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식탁인데요. 뭐 각자가 편하게 집에서 쉬다가 핸드폰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식탁에 딱 모여서 같이 좋은 것을 먹고 대화도 하고 같이 는 곳을 공유하잖아요. 요때 그것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누구는 가족과 떨어져서, 어, 혼자 밥을 먹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엔 더 그렇죠. 뭐, 부모님이랑 또 떨어져서 명절이지만 또못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우리 전화할 수 있고, 뭐, 제철 음식이라든가 이런 쌀들을 선물로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요즘 같은 때 뭐, 못 내려간다고 해서, 뭐, 아쉬워하지 말고, 이렇게 꼭 선물, 택배로 보내주시면 부모님들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어, 그, 요 제품, 수양미, 백진주 요 상품들이, 어, 지금 특가 상품으로 해서 36,990원이에요. 10kg. 10kg로 보통 한, 한달그 30일로 나누면 한 1,233원 정도 되거든요. 아, 네, 청명만님. 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36,990원으로 10kg짜리 선물로 부모님한테 보내드리면, 아니면 친구분, 회사분들한테 보내드리면, 어 하루에 1,200원 정도로 효도할 수 있어요. 거래체 분들한테 호감을 살수 있고요. 매일 먹는 밥, 밥이어가지고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 요즘에 이제 무의식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마케팅에서도 그런 걸 많이 쓰고 광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 무의식적인 것을 사용하잖아요. 기법을. 여러분들도 요 쌀을 보내주면서 이런 것을 쓸 수가 있어요. 어, 무의식적, 무의식은 이제 과거 경험이랑 많이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이 쌀을 준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좋았던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밥을 씹을수록 선물해 주신 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은 한국인에게 정이에요, 정. 네. 정에 약한 게 바로 한국인이고요. 네. <웃음> 여러분, 쌀 좋은 선물입니다. 네. 뭐, 거래처 가족들을 챙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로 그 쌀과 또는 이 작곡 세트, 이 작곡 세트를 다시 한번 저희,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아 작곡은 어떤 어떤 게 있냐면 요 찹쌀 그리고 차련미 그리고 요 흑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세가지가 어 여러분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 작곡이에요 그래서 요걸 소포장으로 1리터 짜리 용기에 담아 가지고 세가지를 섞었는데요 뭐두개 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 두 개만, 그, 그 찹쌀과 차렴미 이렇게 해서 어, 주문할 수도 있고요. 네, 작곡을 성, 그 설명하다가 말았는데요. 맞아 그 설명을 할게요. 흑미는 일반 쌀보다 더 영양소가 많아요. 어, 건강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색소가 있는 그 진한 야채, 흑미, 그 이런 것들이 일반 백미나 이런 것들보다 더 영양소가 풍부한 걸 아실 거예요.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들을. 자, 요런 것들을 저희가 정성, 정, 정성 들여서 작곡 세트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현미. 현미는 뭐잘 아시겠지만, 어, 이제 일반 맵살보다 더 편안하게 속을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속이 편안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흰죽을 많이 주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 게. 찹쌀이에요. 저도 그 속이 안 좋을 때는 이 찹쌀로 죽음을 만들어서 먹어요. 아니면 일반 그 밥에 밥 지을 때 섞어서 먹거나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찹쌀로 요즘에 그설때그 그 먹을 식혜라든가 이런 것들 요리 재료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찹쌀도 대용량을 팔아요. 그래서 10kg짜리 주문 다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10kg 주문 다 가능하니까 어, 부담 없이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준비한 거는 차렴미예요. 네, 차렴미. 차렴미는 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뭐 당뇨라든가 어, 건강 식단을 조절해 하시는 분들이 시, 그 현미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 차렴미는 일반 쌀보다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아주 천천히. 그래서 GI 지수가 55에 낮아요. 네, 일반 백미보다 낮기 때문에 그 소화가 천천히 된다는 것은 살이 덜 찐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음, GI 지수가 뭐냐면 포도당이 100일 때그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100일 때. 그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속도로 천천히 그 수취해야 된 거예요 소화가 되는지 흡수가 되는지 그거는 55. 그래서 어, 다른 그 군것질을 하거나 배가 고플 때그 다른 걸 먹는 것보다 요 차량미로 만든 음식을 먹거나 차량미가 들어간 밥을 먹거나 하면 더 어, 식단 조절에 좋습니다 탈도 절지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뭐냐고요? 네, 어, 요거는 차렴미로 만든 그 누룽지예요. 제가 요즘에 차렴미로 누룽지를 많이 해 먹거든요. 어, 입이 심심할 때 어, 다른 뭐 과자를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거 차렴미를 해서 차렴미로 이 누룽지를 해 먹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저 찹쌀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잘 소화가 되지만 현미는 그거를 보완해서 천천히 흡수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딱하게 누룽지로 만들면 더 소화가 천천히 돼서 다이어트 간식으로 식단으로 아주 좋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요거로 이렇게 먹잖아요 음, 일단 부드러워요 누룽지지만 일반 누룽지하고 다릅니다 찹, 찹쌀 찹그 현미로 만든 누룽지는 일반 누룽지와 다르게 좀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 간식으로 해줄 때 그리고 다이어트 식단으로 자기 식욕을 억제하고 싶을 때이 누룽지 혐, 찰현미로 만든 누룽지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 욕구가 그냥 가라앉아요 네. 그냥 가라앉습니다 다이어트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식단 먹는 걸 줄이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런 욕구가 왜 생기냐면 그 몸에서 에너지 포도당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천천히 흡수하게 해주면 그 식욕이 왕창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식욕이 감소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차렴미 음,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렴미도 대용량을 원하시면 10kg짜리 저희가 쏘아드릴 수 있습니다. 주문만 해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설명을 한번 쭉 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어 오늘 방 선물 선물이요? <웃음> 네네. 물론. 이렇게 덤으로 선물 하나 더 드립니다 요거는 차련미를 100g씩 포장해 가지고 덤으로 선물 세트 같이 넣어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뷰, 리뷰는 리뷰정 이렇게 써 있죠 받으시면 리뷰 꼭 써주셔야 됩니다 <웃음> 네, 리뷰는 정이에요 한국인은 정에 약하고요 네, 정은 밥십입니다 밥, 네, 쌀, 쌀을 선물하고 정을 네, 나누십시오 음, 네네네네네아 찹쌀미 누룽지 맛있습니다 아, 요 수양미를 좀더 아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수양미는 음 네, 여기 보시는 요 수양미는 어, 경기도 화성시에서 재배하는 쌀이에요 어, 경기도 화성 기술센터에서 그 연구해서 화성시 브랜드로 키우고 있는 쌀인데요. 특징이 이제 어, 구수한 향이 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특허도 받았거든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주부님들한테 인기가 많은 쌀이에요. 주부님들은 아주 찰진 쌀, 찰지진, 찰진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찰기를 가지고 구수하면서 맛있는 쌀을 원하실 때요 수양미 주문하세요. 쌀은 당연히 다 경기미고요. 경기도 화성시 아시죠? 요 재배되는 곳이 간척지여 가지고 어 일교차가 높아요, 많아요, 높아요. 그래서 뭐 과일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것들은 농산물 같은 것들은 일교차가 있어야지 맛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맛있는 뭐 사과산지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공통점이 일교차가 심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희 경기도 저희가 저희랑 계약재배하는 곳은 어, 해안가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쌀이 맛있게 익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경기미, 경기미 하는 거고, 간척지쌀간척지쌀 하는 거예요. 네. 요간척지쌀 주문하십시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또, 백진주 쌀이에요. 어, 차련미. 어,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 네. <웃음> 아이고. 야맹 아멘, 암행증 부엉이, 야맹증 부엉이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이덤꼭 같이 보내드릴게요. 네. 아 지금 주문하시면 지금 요 컵받침 직접 만든 컵받침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요게 소진되면 요그 차렴미 덤으로 나갈 거예요. 네. 어네 차렴미 그 주문은 저희 햇살 가게 그 스토어를 들어가시면 차렴미 상품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아주 싸게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어요. 저희는 생산자 직판입니다. <웃음> 네. 자, 이번에 선물해드릴 것은 이제 백진주 쌀이에요. 백진주, 백진주. 이거 왜 백진주일까요? 아, 참고로 이 흑미 보이시죠? 흑미. 이거는 흑진주입니다. 흑진주. 네. 흑진주 흑진주 백진주 진주 백진주 네 재밌죠 예, 말그 진주처럼 하얗고 가치가 있다 그런 뜻으로 백진주라고 이름, 이름을 지은 건데요 안동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품종을 받아서 경기도 아까 말씀드린 간척지 그 화성에서 재배를 해서 이렇게 상품을 내고 있죠. 어, 다른 지역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간척지이고 더 맛있습니다. 오히려 원본 그 안동에서 더 놀라요. <웃음> 네네. 이 백진주쌀은 어, 찹쌀 그 찹쌀보다는 약간 덜하지만 일반 맥쌀 중에서는 가장 찰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해요 찰진 맛네그 예전에는 찹쌀이랑 맵쌀이랑 섞어서 그 밥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백진주가 나온 이후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백진주를 가지고 밥을 하시면 그 맛이 나와요 엄청 간편해졌고 맛도 좋아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어 연구 논문도 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에 있는 분이 낸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그 후기를 조사한 게 있거든요. 쌀품종에 대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그 쌀품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어떤 쌀이 가장 인기가 있고 후기가 높은가, 이걸 조사한 게 있는, 조사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요, 백진주입니다. 백진주가 여러분들 그, 후, 어, 그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시고 나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리뷰도 많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님 그리고 남편 사랑하는 남편한테. 그 같이 해 주고 싶다면 백진주를 추천안 드립니다. 어머니한테는 수양미 네, 추천드려요. 어, 어, 어 뭐예요, 뭐해, 뭐예요? 아, 누룽지요. 누룽지. 네, 누룽지 맛있어요. 이 누룽지를 저희 안 사람이 해 줬거든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소한 것들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네 어, 이렇게 어, 작은 것도 같이 같이 할때 일상으로 같이 하는 것들이 행복이 하나하나 하나 쌓이면서 인생 전체가 행복하게 에,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가장 챙을 받고 싶다 챙겨주고 싶다 하신 분들이 이런 쌀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양미 백진주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세트 자 작곡선물세트입니다 3개짜리 또 2개짜리도 있어요 네 2개짜리 이렇게 네, 요거는 다 한복 원단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명절 거의 닥쳐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이번 명절 택배 마감이 25일, 26일, 뭐 이쯤 되는데요. 그 때쯤에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음, 거의 설다 돼가지고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어, 못 받, 거의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배송이 되게, 되기 때문에,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때 되면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그, 그 친지를 방문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늦게 주문하시면 배송이 집으로 아무도 없는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 아무도 없는 명절 에 택배만 덩그러니 집을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죠. 내 택배 어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선물해 준 건데.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저는 20일이나 21일 이전에 주문하셔가지고 네 고시 주문하셔가지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어, 선물을 해주시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어 그리고 아요 고리가 예전에는 사진에 요게좀더 길어요. 그데 그 의견은, 저 수정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정한 디자인은 약간 고리가 짧아요.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감안해서, 네. 감안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도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와인병 선물하실 때 요거 다시 재활용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매듭 지어주시면, 이렇게 생긴 일일이 수작업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생긴 부자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담을 거예요. 이렇게 담아서 이거를 이쁘게 네. 매듭을 지으면. 이쁘게 매듭을 치면 요런 네, 모양이 나옵니다. 네, 요거는 쉽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다 박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요거를 요런 음, 가방에 넣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어, 부치포 가방에 넣어서 박스에 에 넣어서 택배에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예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니까 회사 선물이라든가 부모님 가족분들한테 이제 선물해 주실 때 건강을 생각하면서 선물해 주실 때 아주 의미있는 선물이 될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과대포장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재질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대포장도 없고 친환경적이다 라는 거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에코팩으로 한번 더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네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자기 매듭으로 한 거기 때문에 풀어서 다른 매듭으로 쓰실 수 있고요. 요거는 어, 박음질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 쉽게 재활용이 가능하세요. 네. 어머 감사합니다. 막 하트 막 눌러주시네요. <웃음> 상품은 밑에 보면 그 탭을 클릭하시면 상품 주문할 수 있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주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주문하신 분에게는 차련미 덤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번 주에는 아마 이런 그 저희가 직접 만든 컵받침이 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소진이 되면 여기 차련미 덤 세트가 나가게 됩니다. 어, 혹시 또 주문, 그,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머, 시청자 수가 632명이네요. 와, 하트 1443. 정말 첫방송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아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웃음> 네. 어, 어디 갔지? 어, 여기 있구나. 네. 요, 보자기 세트는요, 다른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복 원단에서, 한복 원단으로 직접 하는 거라서 색상도 곱고, 또 박음질도 한복 디자이너가 진짜 박음질을 하는 거거든요. 어. 아, 주문 배송이요? 네. 지금 주문하시면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명절 때가 가까워질수록 택배가 점점 밀리잖아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길어진다 생각하시는데 특히 25일 즈음에서 주문하시면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넉넉하게 주문하세요 여유기간을 두고 뭐 저는 20일 21일 전에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25일이 만약에 택배 마감이다. 그런데 25일 날 주문하시면 그분은 그 명절 때 받으세요. 25일 날 주문하시면 2월 1일 날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집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집에 없는데 물건이 딱 가버리면 그분은 왜 이렇게 늦냐 뭐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근데 그거는 택배가 많아 가지고 물량, 물량이 밀려 가지고 그렇게 늦게 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늦게 주문하셨기 때문에 근데 택배 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만 생각하셔가지고 3일 이내에 보통 도착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문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태, 명절, 코로나, 뭐, 그 물류센터에서 뭐 퍼지고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평소랑 다르게 천천히 갑니다. 여유를 갖고 시키셔야 돼요. 그냥 당일날 오거나 뭐 다음날 오거나 3일 안에 오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명절 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20일, 21일 전에 주문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 보자기 선택 가능하냐고요 네. 보자기는 요두 가지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어, 주머니형, 주머니형, 아, 가방형, 어, 보자기 두 개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손꼬리형. 손꼬리형. 손꼬리형.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 또는, 뭐 이렇게 두개 아니면 요거 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섞어서 네이렇 그, 보시면 그 상품 조합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요 색상은 랜덤이에요 여러 가지 색상이 랜덤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음, 한복 디자이너가 원단을 골라서 이쁜 걸로 골라서 알아서 보내드리니까 그 색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배색은 다 전통적으로 배색에 맞춰 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한 가지 이렇게 고정이 된게 아니에요 이쁜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서 보내드리니까 요두 개의 가방 세트로 하실 건지 요세개 짜리 상품으로 하실 건지 손컬이요 아니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만 옵션 선택해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배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하게 잡아서 배송해 드리면 되고요. 백진주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 원하시면 찹쌀도 가능 따로 주문 가능하세요. 이 찹쌀도 저희 스토어에 가시면 따로 상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걸로 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요리 많이 하신 분들은 요 찹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 찹쌀도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주문 주세요. 또 많이 또 찾으시는 것들이 요 행복이든 경기미, 일반 호남미예요. 어, 그 다른 고급쌀보다 가성비가 좋죠. 하지만 경기미라는 거 경기미 떡하니에 써있죠. 네, 쌀은 경기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차가 심하고 간척지 쌀. 네, 이 경기미로 이제 선물 드리시면 많은 분들이 만족하세요. 네, 너무 맛있다. 이런 말씀 듣고 싶죠. 그 선물을 딱 드렸는데 그 고객 그 고객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거래처라든가 거기서. 어, 고맙다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냥 고맙다고 하는 것보다 먹어보니 진짜 다르더라. 그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그런 좋은 쌀. 가격도 얼,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6,990원입니다. 고급 쌀 기준으로 해서요. 경기면 더 저렴해요. 자, 백진주 쌀. 하나의 그 품종으로 어, 포장을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선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걸 세팅해 놓고 있습니다 그 거래처 분들은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보내드리잖아요 그분들한테 일일이 그 작업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사진만 찍어서 명단만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엑셀 작업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도 따로 넣어드려요 누구누누구민님께서 선물로 일사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다 넣어드려요 그러니까 그 누가 선물해 주셨, 해 드렸는지 해 줬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쌀은 중량물이기 때문에 그 작은 거랑 또 달라요. 예, 작은 것과 달라요. 그리고 오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쌀을 선물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 아 고구,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질문이 네 택배비요. 아 택배비 없습니다 저희 무료예요 무조건 무료예요 그 어, 택배비 때문에 머뭇머뭇하신 분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그니까 무료 배송해드리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개든 뭐열 개든 백 개든 다 무료로 다 발송해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단만 주시면 그냥 명단 프린트에 대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작업해드려요 네. 아, 고급스럽죠. 포장이 고급스럽죠. 네, 이게 왜냐? 한복 원단입니다. 그냥 원단이 아니고 한복 원단이어서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빛깔이 달 거예요. 그 요즘에 BTS가 한복 입고 춤 많이 추고 그래서 어, 외국 사람들 도 한복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많이 알잖아요. 그냥 그런 분들의 그 인식이 한복은 고급스러운 거다라는 것을 인식을 갖고 있어요. 외국분들도. 우리나라 분들은 더 그렇죠. 네, 그런 한복을 만드는 원단으로 고급스럽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박음질을 하고 포장을 하고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수작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배송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 네, 네, 수작업으로 하죠. 이건 다 손으로 일일이 다 포장하는 거예요. 기계 작업이 아니에요. 기계는 이런 기성품 같은 경우는 기계로 드르르? 예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일이 손으로 예 협업을 통해서 예,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색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랜덤으로 저희가 알아서 한복 디자이너가 고른 색상으로 해서 예, 배송이 될 거예요 네.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 찹쌀, 차렴미 흑미 네,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어, 이렇게 세개 세트 같은 경우 들어가고 두개 세트 같은 경우에는 찹쌀과 차렴미가 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네 저번에도 주문하신 분이신가 보네요 네, 그때랑 어, 네, 그때도, <웃음> 네, 고맙습니다. 그때랑 포장이 조금 달라졌죠. 그때는 그 나비 모양으로 리본 모양이 길게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 그 포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거를 조금 요걸로, 바, 이번에 아예 박음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편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요거를쏙 집어넣으면 쉽게 이렇게 매듭을 만들 수 있어요 매듭을 네 그래서 재활용하기 좋고요 요즘에 와인 많이 선물해 주잖아요 그 와인은 그냥 종이 박스에 선물해 주는 것보다 요런 한복 원단으로 고급스럽게 리본 매듭 한번만 져주면 고급스러운 선물로 변신 하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선물하고 싶다 할때 재활용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 배송입니다. 네. <웃음> 아 여기 카운트가 있어야 되나요? 막그 10분 남았습니다. 이런 거 카운트 그래야지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네 다음은 한번좀그 시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거를 준비를 안 해놔서요. 네, 음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음네 어,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돼 가는데요 어, 주문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주문하세요 어,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덤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어, 요요걸 먼저 보내 드릴 거예요 아, 어, 컵받침. 그 네, 이렇게 컵받침으로 쓰는, 직접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만든 컵받침인데요. 직접 만든 컵받침을 덤으로 드리고요. 요게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 요 차련미, 요거를 덤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정리하세요. 네. <웃음> 네. 어, 저희는, 그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그 자원봉사를 여러 가지 해보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요즘에 그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쓰레기 생각 안 하고 뭐 포장하는 과대포장하고 이런 분들 특히 명절 때 과대포장 너무 심하잖아요. 내용물은 요만한데 내용물은 요만한데 박스는 이만해. <웃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과대포장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포장을 해서 보내드려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그래서 이런 가, 불스포 가방에 넣어서 박스 택배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무료 배송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쌀들은 이것을 박스에 넣어서 어, 무료 배송을 마찬가지로 해드리고 그 명단만 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엑셀 작업을 해서 어, 배송을 해 드리고요 문자로 미리 어느 누구누구께서 누님구 어, 선물로 그 쌀을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또 개별적으로 넣어 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어,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아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음 어, 오늘 정말 너무 많이 오셨네요 714분 네 어, 좋아요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첫 방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러면 다음 번에 한번더그 저희가 준비한 걸 가지고. 음. 네. 작곡은 아, 주,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작곡은 어디서 질문하시냐면. 저희 그 햇살 가게그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어 찹쌀, 차렴미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상품을 주문을 해주시면 돼요. 요즘에는 원 플러스 원으로도 어 주문을 받아요. 20kg 상품으로 개별 구매하면 비싸지잖아요. 근데 수양미랑 찹쌀이랑 같이 원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세트 상품도 있으니까요. 그걸 주문해주셔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백진주랑 찹쌀 어그 세트 상품이 또 있어요. 그리고 찹쌀이지만 여기 찹쌀 현미도 있거든요. 찹쌀 현미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것도 주문이 가능하십니다. 찹쌀 현미는 그 간식거리로 누룽지 만들어서 먹으면 진짜 제가 추천 강력 추천합니다 누룽지로 살 뺐어요 <웃음> 자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식단 치절 하시는 분들 차련미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니까요 네 먹고 보이라인 만드세요 여러분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